반갑습니다. 이제 그, 어, 면접 시즌이 되었네요. 면접 시험을 보는 그런 시즌이 되었는데, 에, 리더십 인사 본 강의를, 에, 면접 수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조직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인재를 뽑는 첫 단계가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이제 이 등용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봐도 그 사람이 과연 참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인지, 또, 뭐 스펙이 엄청나고, 또 사람은 똑똑하더라도, 과연 이 친구가 우리 조직에 정말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저는 그... 인재를 뽑으라는 말 대신 귀인을 뽑으라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귀인의 그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만은 우리 조직에서 그 귀인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아주 이목구비가 잘생긴 그런 남자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눈이 예쁘고 아주 입술이 섹시한 그런 미녀일까요? 오늘 이 시간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귀인일 것 같습니까? 이 강의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 강의를 들어주는 당신이 바로 제 귀인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알고 싶은 그런 강의를 강의를 해주는 제가 귀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찾는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인체를, 참 인간의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나 조직은 완성한 인간의 구조를 확대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 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두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나 기업에도 이렇게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두뇌와 같은 브레인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을 하는 CEO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획연구팀, 또는 기업에서는 신제품개발팀,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기획실, 막 이런 것이 이, 그 두뇌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의 그 눈이나 귀처럼 이 사회에서는 언론 방송기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회사 조직에서도 시장을 조사하는 그 조사팀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그 입을 대신하는 입과 같이 우리 조직을 대변하는 그런 대리, 대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이것은 말을 주로 많이 하는 교육자 또는 변호사 또는 MC, 아나운서 또 입으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입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입으로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것은 구매팀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에 보는 것처럼 우리 이게 참 에, 손이나 어? 손으로서 무엇을 합니까?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생산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는 발은 무엇을 합니까? 사회적인 그 운송수단,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우리 혈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혈관은 어떤 겁니까? 영양분을각 부서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회적으로는 유통조직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이볼수 있습니다. 또 폐나 신장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배설을 하고 배출을 하고 그런 그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저는 그 예능, 예술 분야는 어디에 해당할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아, 성기, 성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과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역할을 하는 임체에 있어서의 각그 기관들 입이나 손이나 눈이나 또는 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잘 생겼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귀인도 그 역할을 하기에 잘 생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게끔 잘 생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귀인을 뽑아야 된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이 도구를 보게 될 때에 이걸 만든 사람한테 이거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아 이건 어디다 쓰면 되겠다고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송곳은 어느 것을 찌른다든가 구멍을 뚫는다든가 할때 필요한 아주 요긴한 도구고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망치는 어때요? 지원자 어떤 걸 뚫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뚫기에 적합한 잘 생긴 이 송곳을 뒤에서 이렇게 잘 뚫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또는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망치 역할입니다. 사회적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시인들은 돌멩이가 말이죠. 돌이 아주 뾰족해갖고 잘 생긴 것은 어떤 것을 뚫는다든가 쪼개는 용도로 썼고 돌이 뭉뚱해갖고 망치처럼 생긴 이런 돌은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연결해갖고 돌망치로 사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인을 뽑기 위해서는 먼저 생김새를 봐라.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일식집 주방 앞에 있는 놀이에 많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화가 샤라기 그린 사무라이 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이 앞뒤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요? 사무라이이기 때문에 공격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공격적인 업무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공격적인 업무란 어떤 것이겠어요?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또 시장을 개척하는 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신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해외 시장을 아주 그 공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공격적인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홍명보 감독이죠. 이분이 지금 선수 생활할 때는 주로 공격적인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은퇴한 다음, 다음에는 팀을 이끌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야 될 감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된 사람은 주로 공격적인 업무에, 에, 업무를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이 자화상은 참그 해남 그 윤선도 화가의 손자인 윤두서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윤두설한 사람이 살아 생전에, 그때의 남인과 북인, 또 노론과 소론, 소론의 그 당쟁에 의해서 자기의 친척이라든가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친척들이 몰락을 했을 때, 처세를 조심하고 잘해가지고 가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앞뒤로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넓은 형입니다. 마치 방패형으로 생겼죠. 네. 이런 사람은 수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수비형의 사람이다. 기업에 있어서의 수비형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관리자입니다. 브레인팀에서는 영업 관리, 생산 관리, 자금 관리, 이런 각종 관리를 하는 거죠. 또, 필드에서는 어떻습니까? 필드에서는 첫째는 참고를잘 지켜야 되고, 또, 매장에, 자기 매장에 찾아온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영업을 잘해는 것도 수비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수비형이죠. 시장을 지켜내고 또 응? 그런 그 이미 구축해 놓은, 이미 해 놓은 그런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여기가 바로 수비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기업에 하는 일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보면 공격적인 업무와 수비적인 업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거미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윤재 골키퍼입니다. 이 사람 얼굴이 역시 옆으로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 친구는 천부적으로 수비를 잘해낼 골키퍼를 잘해낼 그런 그 인상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이제 구하려고 할때 이렇게 뭔가를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을 잘 수행해 낼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귀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귀인을 찾으려면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라. 그렇게 생김새를 보아야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알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목구미라도, 이목구비라도, 이목구비라도, 이 얼굴이 길쭉한 사람 있고, 둥글한 사람 있고, 넓적한 사람, 내모로 넓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길쭉한 사람은 주로 명분, 명예를 선호하는 것이고, 또 가운데 이렇게 둥글한 사람은 감성, 감정 중심이에요. 기분에 의해서 야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는거죠. 또 이렇게 이쪽 맨가에, 이 맨가에 어, 저런 저 친구는 신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명분 뭐 이런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조직에 이익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그 사람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보면 은 무엇을 잘해 내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근무할 친구를 뽑아야 되겠는데 그럼 외국의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잘 적응하면서 또 기업이 또 주어지는 어떤 그 미션 그런 내용들을 잘 수행해 낼수 있는 그런 인재는 어디가 잘 성겨야 되나. 또 우리 지금 기업에서 아주 그 대박을 터트릴 신규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해 내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가 어떻게 생겨야 그걸 잘해낼 수 있겠나 또는 우리 그 기업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위험한 부서에 위험한 일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아주 대담하고, 아주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생겨야 그걸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한1 십여 강좌에 걸쳐서 구체적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다음 강의에서는 아무리 스펙이 좋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잘생겨도 이런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긴 사람, 이런 그 어떤 그참 음? 얼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